안녕하세요. 하스폰입니다. 재미있는 하스폰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스폰 주코.co.kr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폰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뭐야 상대. 이렇게 해서 버티겠다고? 수정한 힘을 에이 이거 요구 쓰려고 여기서 근데 상대가 일기노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려고 만약에 주문을 쓴다면 와 어때 이거 못하잖아 아무것도 그치 힐하 려고 힐하 려고 쓴다. 아, 올인 한다, 올인 한다. 핫출다타 는데요? 안되 죠? 그걸로 안되 죠? 아니, 딱매 장이 잖아요. 내장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구요 해 말어 이게 아니고 전방으로 나는 이제 돌진 콤보는 없고 전방으로 를 배우자를 이번 턴 내던데 쓰겠습니다 2뒤 <웃음> 창을 받아라 이렇게 안하면은 상대가 내가 둘창한 개만 냈을 때 상대가 배우자 하면은 내가 먼저 맞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를 낸다. 미래를 그리고 없어도 상대가 두차을 냈을 때 배우자 하면 되잖아. 내가 굳이 없더라도 먼저 내는 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죠? 그리고 흑마 같은 경우... 그냥 못쓰겠어바어 죽으면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맞아 죽음 4코? 아... 딱땜이네 <웃음> 근데 생선카드는 없는데 이게 맞아? 다른 생각하던 없는데? 그게 개 연결해야 되는데. 두구가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될 줄. <웃음> 아, 음, 음, 음, 상대 있는 핸드에서 도발로 하면은 안되잖아요 음, 무기 들고 때렸는데 침을 나한테 뱉으면 은 <웃음> 이렇게 하고 무기로 때려야 되는 거 맞지 이거 무기로 두꺼비 쳤을 때 4분의 3으로 내가 이기고 올빼미로 이거 쳤을 때는 3분의 1로 승리 3분의 1로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안 괜찮나?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 <목소리>